반찬 투정하면 3일 동안 라면만 준다고요? 좋은 엄마인데? 저는 진짜 그거 개이득인데 라면 너무 좋아해서 진짜 어렸을 때 꿈이 소원이 그거였어요 너구리 공장 공장장 딸이랑 결혼하는 게제 소원이었거든요 맨날 너구리 먹고 싶어서 진짠데 이거 진짜 팩트인데 라면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아예 너구리가 1티어거든요 아나 너구리 나 공장 견학도 가고 싶어 그 정도로 너구리가 좋아 엄마가 응. 옛날에 농심 다녀어아 어머니 옛날에 농심 다니셨어? 아 그때 결혼할거예요 너구리 개발한 사람 만나고 싶어 너구리 개발하신 분은 진지하게 진짜 노벨평화상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양자역학에 준하는 그런 개발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 어렸을 때 너구리 좋아한다고 너구리 공장장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게 뭔가 그 어린 마음에도 막 너구리 사장, 너구리 회장 이런 사람들은 라면을 안 먹을 것 같은거야 그러니까 너구리 공장장 딸이랑 결혼하고 싶은거지 아, 거기까지 생각한거야그 어릴때 지금 너구리 공장장님 따님이 잘 좋다고 그래. 고 너구리 공장장님 따님이 지금 와서 나 결혼했는데 날 좋다고 한다고? 어. 너구리 무한리필이야? 어루키하는 아, 너구리에다가 계란을 풀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상하네요그 싸웠다? 어 너구리에 계란을 넣어달래 나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누가 너구리에 근데... 계란을 넣어서 먹어?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그게 화낼 일이냐고 진짜 찜태로 싸웠어요 어머 너구리에 계란섞 넣는 데잖아 아니 계란을... 그니까 톡톡 떨구는 것도 안돼 너구리는 네. 너구리 너구리 본연의 너구리 순수해톡 떨고서 수다처럼 먹고 싶었어 그거 하나 넣달라 어 그랬더니 진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대니까 말이 너구리에 계란을 넣는다? 이거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지하게 남편에 대해서 고민와 라면에다가 계란 넣달라 어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인가뭐잖아나 <웃음> 그때. 못 아니 나 나쁜 남자 아닌데? 난 너뿐인 남자인데저집 남편은 계란 넣어달라니까 너도 끓여준다잖아 저집 남편이랑 살아! 내가 여보를 아무리 사랑해도 너구리의 계란은 아니야 안 내는 거안 내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지마 라면봉지 뒤에 보면 뭐 계란과 파를청자하시면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써있잖아 너구리에 써있어? 너구리안 써있나? 진짜 너구리에 안 써있을걸? 써있더라도 그거는 마케팅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 거야. 어, 알리오올리님 뒷면에 서, 설명서에 너구리도 그 계란 넣면더 맛있다고 써있나요? 아, 나 너무 궁금해. 아, 너무 긴장돼. 설마. 삶은 계란과 같이 먹으라잖아. 아, 진짜? 거봐, 여보야. 아, 계란 넣라고안요 아, 여보야, 만 몰라? 어. 어? 만 몰라? 미각 없어? 야, 논란 중결이네 어쩔 미각? 승리한다. 아. 너구리는 순정으로 와나 너무 너무 짜릿하고 계란이 아, 없어요? 아 너무 짜릿해 너무 짜릿하고 너무 너무 너무 기뻐 진짜 정의는 승리한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올릴 때 샤프리너구리라고 써주세요 <웃음> 앞으로 함부로 너구리에 계란을 넣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팩트체크 됐죠? 아닌 건 아닌 거야 여보 여보가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알겠어? 여보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그거는 정말 폭력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거야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알겠어? 너구리에 계란을 넣는다? 내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나의 어? 응. 이모셔널 데미지가 들어왔는지 알아 나한테? <웃음> 이게 라면이야 이게 너구리야 너구리에 계란 넣다가 감옥 간 사람 한둘이 아니랬잖아 <웃음> 그래? 여보 여보 숨겨주는데도 내가 한계가 있어 그래? 그래. 내가 여보 여보 때문에 너구리에 계란을 몇 번이나 넣었어 어? 내가 그때마다 얼마나 내 안에 작은 영혼들이 죽어갔는 줄 알아? 여보가 수란수란 걸어가지고 내가, 나 그래서 연예인도 수란을 안 봐. <웃음> 여보가 좋아하니까 나 정말 싫었지만, 어, 나도 좋아. 나도 이렇게 넘어간 적이 얼마나 그 거짓된 사랑이었어, 알아? <웃음> 여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그런 걸 강요할 때마다, 정말 나 진짜 힘들었거든. <웃음> 아, 그 정도야? 진짜 그러지 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해선 안될짓까지 하는 거야, 여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웃음> 해선 안될짓이야 <되는> 그게? <웃음> 그럼. 나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 너구리에 계란 넣었다고 <웃음> 이제 너구리에 계란을 넣는다? 이거는 앞뒤 없이 그냥 벤이에요 김해길 방송 졸업입니다 아시겠죠? 아런데 내가 농심에 나 DM 넣었어 오피셜을 달라 너구리 담당자의 오피셜을 달라 너구리에 계란을 넣는 걸 추천하시냐 안 넣는 걸 추천하시냐 여쭤봐야겠어 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누가 너구리 얘기하는데 진순 얘기 누가 1티어 얘기하는데 4티어, 5티어 얘기합니까? 와나 진짜 뻥 안치고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속 시원하고 그냥 내가 끓여먹으란다 아난못봐난 너구리에 계란 넣는 거못봐여보가 직접 끓여도 계란 넣는 거안돼 금지야 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돼여울 가는 날 끓여먹을 가스 끊고갈 거야 땡땡땡 씨 눈에 흙이 들어간 채로 발견 너구리 얘기하니까 짐 빠진다 어우 짐 빠져 최근에 한몇 개, 한 2, 3개월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쇼츠 재밌다고 해주시고 쇼츠 때문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해셔가지고 아주 즐거워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제 개그 유튜버니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개그 유튜버가 맞는 것 같거든요. 항상 어제도 와이프랑 얘기했지만 막 너무 자극적인 거나 막 너무 유행에 편승해서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안할 거고 우선 넘기는 가벼운 쇼츠 많이 만들어서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이제 여러분 요번주 공지사항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요번주는 랜선회식이 금요일이잖아요 요번주는 랜선회식을 집에서 안하고 캠핑을 가서 랜선회식을 할것 같습니다 시간은 아마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고 금토일은 제가 그, 그 유튜브 채널 더스티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카멜레이스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토일은 랜선회식 금요일 말고는 방송이 힘들 거예요 바이크 레이싱, 뭐 바이크 모임 이런 데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거 잘 이쁘게 재밌게 재밌게 영상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빠이엄 빠이빠이 두바이야 여기까지